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특히 내년은 쩐의 전쟁, 환난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은 2편입니다. 환난의 시대, 쩐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2부인데요. 제목은 정부를 믿지 마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IMF, 그 엄청난 환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집값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의 잘못이죠. 물론 공공기관도 믿지 마십시오. NH사태 기억하시죠? 어떤 정부 어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데 2009년도였나요? 석유공사에서 페루에 있는 석유회사를 8천억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돈 28억원에 팔았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공기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도 믿지 말고 공공기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도 경제주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라고 하면 정부 첫 번째,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소비주체인 가계, 개인, 가정을 뜻하죠.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큰경제 주체입니다. 즉, 정부, 기업, 가계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3주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겁니다. 국가 간에서 인심난다는 소리가 있죠. 즉, 경제가 넉넉하고 나라 살림이 편안할 때는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를 정부가 아낌없이 돕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다급할 때는요, 기업과 가계 즉 개인이 가진 것들을 빼앗고 때로는 기업과 개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부입니다. IMF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출을 중단하고 크게 축소한 지금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부도 경제 주체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힘없고 돈없는 개인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정부가 이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정부나 공공기관을 믿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정부도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때로는 정부도 크게 실수하고 잘못 판단합니다. IMF 때가 그랬죠. 선진국에 가입했다고 축배, 와인을 터트렸을때그 이후에 우리 모든 국민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경제 주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또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도 정부이기도 합니다 IMF 생각해 보십시오 또 최근 올해 부동산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앞서 말씀드렸던 2009년 자원 내교한다고 페루의 석유회사를 8천억 원에 샀다가 올해 단돈 2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판단의 실수라는 거죠. 즉, 두 번째 우리가 정부를 믿지 말아야 되는 것. 정부도 만능이 아니다. 정부가 실수 훨씬 많고, 판단 잘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것으로 인한 손해는 개인과 기업이 판단 잘못해서 감수해야 하는 손실 손해보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손실 손해를 끼친다 그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멀리 갈것 없이 최근 몇년 동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반드시 작겠다면서 큰 소리치던 정부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벼락거지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지간한 서민들은 집을 살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도 막는다고 합니다 덕분에 월세로 다 쫓겨나오죠 당연히 월 버는 돈에서 생활비 엄청 증가합니다 저축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월세로 내모는 정부 이 모든 것은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국민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단하거나 규제하지 말고 개인별로 투기 여부를 따져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요? 은행이요?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때때로 정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격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돈은 좌우가 없습니다. 돈파는 가게 동영상을 제가 다양하게 올립니다만 때때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한쪽에 치우친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돈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독하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제가 말씀 두 가지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정말 냉정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벼락부자라는 환상, 마약에 지해 있었습니다. 특히 2030 우리들의 다큰자녀들 보십시오.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어 투자하는 투자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30 우리들의 다큰자녀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모두 벼락부자라고 하는데 특히 청년들 취업도 되지 않는데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버둥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정말 냉정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잘 못했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이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살아남아야 합니까? 바로 나와 내 가족이 결단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한 칸에서 온 식구가 살더라도 무조건 부채를 줄이십시오. 애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저축에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의 전쟁 돈 없이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전의 전쟁 돈이 있어야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부지런히 종잣돈을 만드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공부하십시오. 돈 파는 가게는 어떤 정부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도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저도 틀릴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 파는 가게인 저도 믿지 말고 다만 참고만 하셔서 다양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난의 시대, 쩐의 전쟁. 정말 독하게 결단하시고 기회를 만드십시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